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변방 유튜브의 게임 플레이! 오늘은 영상일기 대신에 로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건데요 어, 5월... 7일까지 어, 80% 할인이 붙어가지고 2800원에 스팀에서 <웃음> 구매하셔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해자 <웃음> 가격이라 생각돼서 어 간만에 이걸 꺼내보는군요 어... 이거... 뉴게임이라고 이 2회차 하면은 이제 도전까지 하다가 이제 남은게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떤 게임인지 대략 알아보는 방식으로 어 약간 좀... 어 이상하긴 하네 이걸 <웃음> 약간 광고하는 것같아 어떤 게임인지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게 진짜 재밌거든. 저는 그그 그 예전에 인디 게임에 이제 많이 처음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웃음> 건 포인트를 포함해서 이제 어. 뭐 이런저런 게임들을 추천을 받으면서 한건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플러피님한테 이제 선물 받은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건포인트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그렇게 꿀잼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 소리가 나서 일로 오게 되죠 이렇게 목 따라서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저기가 지지직 하고 있어요 저런데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곳이겠죠? 이게 몰래 다가가서 찰칵! 싹 배워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정의의 사자니까요. 도덕이 상도덕이 있는 주인공이라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기 같은 걸 개발하고 있죠. 딱 봐도 일로 가면은 뭔가 열정무대에서 마구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빨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 <웃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어... 실시간 턴제 를 활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실시간 턴제? 정확히 뭐라고 해야될지 어... 잘 구분지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 점프를 할때 어디로 도약할지 이제 이.. 정하는 시간에 이 게임 시간이 어왜 들켰지? <웃음> 멈춰요 그래서 어? 들켰잖아? 어? 큰일났다 어? <웃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게임이다 어. 페이스바를 누를때도 있고 시간을 이제 멈춰서 이 턴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게임에 이제 좀 익숙해지다보면은 이... 그... 뭐랄까요 그... 얌씨? 꼼수? 이런게 이제 생기다보니까 굳이 턴제 를 안해도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게임이 이런 젠어 이거 죽었는데? <웃음> 이게 거의 스텔스 기본 전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들키면은 좀 까다롭게 돼요, 전투가 무엇보다 이... 게임 자체가 음... 무쌍 같은 이제 그런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죽이는 것을 봐도 알겠죠? 이 게임이 이제 아, 이렇게 올때 들켜버리는구나 어구 세상에 <웃음>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대로 돼지가 안돼요 이렇게 타겟들을 죽이는 어, 그런거죠 어? 이러면 안되는데? <웃음>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못 걸고 저렇게 빛에 이제 뛰어들 때, 얘가 이쪽 시선을 보니까, 저는 들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놈이 왼쪽으로 갈 때, 저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목을 딱 돌라 죽이고, 다시 이쪽을 보러 올 때도 조심해서, 리 반대쪽으로 볼 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어, 이렇게, 저 시선을, 피해서 잡으면은 더 좋다는 점 이게 시간이 다 가면은 알람이 가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턴 스페이스바로 시간을 딱 조절해서 언제 멈출지 조절해서 딱 죽이거나 할 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칼도 던질 수 있고 한건 했죠? <웃음> 이렇게 와버리고 얘는 아마 이쪽을 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서 홀로보을 여기 걸어버리는 겁니다 저걸 이제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죽여버리고 칼 던지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누가 날 보고하고 있는거지? 어? 이그 <웃음> 안되는데?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알람을 하려는 녀석을 처단을 해서 난 일로 가서, 창문도 깨버리고, <웃음> 일로 와서, 저 녀석을 죽이는데, 칼이 같은 경사에 각도에 있어서 못 죽이고, 이렇게 돼서, 다시 얘한테 칼을 던져서, 칼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이렇게 가서, 누가 또날 보고, 보고하고 있는 거야. 너구나, 너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과를 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일단락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뭐 주인공이 초능력을 지는지 아니면은 그 자성의 힘으로다가 저렇게 가져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임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딱 하면서 도망가라고 저게 뜨지요. 이... 뉴트록신 19초 20초 내에 여기를 빠져나가서 모터사이클까지 가라는 겁니다 하... 정말 어려운 게임이죠? 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모든 적을 죽였기 때문에 재빨리 탈출을 해야되는 것이죠 빨리 가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아 저쪽에만 저 독이 퍼지나 보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나봐요. 2초 남았네요. 여기까지 는 상관이 없나봐요. 저기 도드, 독이 퍼진 한번. 아, 여기 독이 퍼지네요. 어. 저기까지만 위험한 곳이었다. 이것도 예전에 이제 한창 이제 유튜브 시작했을 때, 연재를... 1회차 연재를 했었죠? 어, 그때는 또 반응이 좀 썰리게 했었습니다. <웃음> 제가 워낙 재밌어야 뭐 반응이 있던가 하는데... <웃음> 자, 이 게임 플레이를 보고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더 많은 플레이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나만 이런 재밌는 거알 수는 없어 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웃음> 대략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일기 대신에 찍어본 론인 어, 간단한 플레이 여기까지 지금 스틸에서 80% 할인으로 28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그럼 여기까지 어, 개코였습니다! 안녕!